2021년 제3회 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는 마침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큐넷에 들어가서 통합검색에 웹디자인이라고 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료실에 응계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6월 29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9번 빨간색으로 기능사 3회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용 가능합니다. 즉 시험장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기존에는 USB로 32비트, 64비트 부분에서 가져가서 감독관 입회 하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험 장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시험 장비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감사합니다